태고종 전북종무원 스님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집중 방역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육군 7733부대 장병들, 진안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은 3월 9일 진안읍 상가와 가정을 방문해 방역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진성스님과 부원장 도웅스님, 종회의장 법전스님, 총무국장 행단스님을 비롯한 국장스님들과 영산자법보존의 영산스님, 지산스님, 지난 쌍봉사 보경스님과 성김봉사단원 등 백여명의 스님과 불자들은 지난해1세개 행정리 1233호의 상가와 가정을 방문해 집중 방역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태고종 전북종무원 스님들은 방역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인근 군부대 장병들과 함께 봉사활동에 동참했습니다. 태고종 전북 종무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조기 종식을 위해 각 사암에서의 기도와 법회를 무기한 중단하는 한편 코로나 바이러스 조기 종식을 염원하는 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진성스님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스님들과 불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집중 방역 봉사활동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스님들은 마을 곳곳을 돌며 한 집도 빠짐없이 방역활동을 펼쳤는데요. 지역 주민들도 스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스님들은 조속히 전염병의 확진에 따른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고 주민들께 당부했습니다. 태고종은 중국의 방역을 위해 3천만 원을 보시한 바 있으며 고통받는 대구시민들을 위해 2천만원의 성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 종로구청에 백미 5천킬로그램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봉사에 동참한 스님들과 불자들은 어려움에서 벗어나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원 드린다고 입을 모았습니다.